안녕하십니까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 드로잉에서 BOM을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인서트 해가지고요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빌로우머티어리얼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어셈블리 파일에서 여기 빌로우머티어리얼에서 정의되어 있는 요형식대로해서 BOM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로 내보낼 때는 save as 하셔가지고 예, 파일 타입을 파일 형식을 엑셀로 맞춰놓고 저장하시면 엑셀 파일로 엑스포터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구요 두번째 방식은 뭐였죠 좀더 이제 어드밴스하게 만들고 싶어 가지고 어드밴스 필로우머티어를 했더니만 스타일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쩌죠 어. 그 문제는 그였죠 단품에 정해 놓은 그 속성이 다 안오더라니 일일이 도매칠 때마다 그 정의 한다는게 상당히 고역이죠 자 그래가지고 그걸 좀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Advanced Bill of Material의 스타일을 내 우리 회사에 맞는 스타일대로 정의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스탠다드를 건드리셔야 되는데 이 툴의 스탠다드를 건드리시려면 반드시 a d m i n i s t r a t e 로 카티아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그거부터 한번 만들어보죠 카티아를 다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장을 해놓죠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만들어놓고 쓰고 있는데, 한번 만들어보죠. 저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모든 앱 누르신 다음에 카티아 찾아 들어가면, 저는 지금 요겁니다. e n v i r o n m e n t e d i t 라고 있죠? 환경 편집기라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카티아 버전에 맞는 e n v i r o n m e 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뜰 겁니다. 아, 이미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지우려면 delete하시면 되겠죠. 자,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nvironment new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요 이름 어떤 이름을 쳐든 상관없지만 administrator 뭐 들어가죠. i n s t l l path는 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나머지 거 건드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ok 누르시면 아, 이게 캐릭터가 <웃음> 띄어쓰기하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클릭해 보시죠 그럼 여러가지 이제 정보들이 쭉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카티아의 환경설정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탐색기 한번 실행해 보시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설치할 때 관리자 이름이 있죠 저는 지금 서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카티아를 설치했을 때그래 카티아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설정 파일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C 드라이브 밑에 쭉 내리시면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 있죠? 서정식 차에 들어가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요게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폴더 옵션에 가셔가지고, 제어판. 폴더 옵션 있죠? 어디 있나요? 어... 예, 아이고, 어디 갔나 어디 갔네요 마음은 급한데. 제 눈에는 안 보이죠? 아이고, 여기인가요 예 여기 있네요 파일 탐색기 옵션 보게 해서요 숨긴 파일 있죠 숨긴 파일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것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들어오고 로밍에 들어오면 다솔 시스템이 있고요 카티아 세팅 있죠 예,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보면 여기가 이제 카티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 설정 파일이고 드래프팅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뭐, 뭐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카티아 세팅 여기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 주소 있죠? 요 주소를 c t r c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셔가지고 세 군데 있죠? 자, 레퍼런스 세팅 패스 있죠? 마우스 오른쪽 에디트 베리어블 여기 칸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면 하나 만들어졌죠? 두번째 유저 세팅 패스 있죠?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똑같이 컨트롤 v 오케이 그 다음에 컬렉션 스탠다드 있죠? 에디트 베리어블 붙여넣기, 오케이. 요세개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창을 닫겠습니다. 예. 뭐 세이브 하겠느냐? 당연히 저장해야죠. 예,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어, 바탕화면에 요렇게 하나 생겨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누르시면요. 조금 복잡하죠? 예. 처음부터 쭉 찾아가시면, 화살표키로 계속 가보시면 카티아 스타트가 있고요 cnext 파일 있죠 cnext 이 ex이라고 그 다음 칸에다가 한칸 띄시고 마이너스 어드민 요렇게 쌍따옴표 안에다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 작업이에요 이 작업 여기 꼭한칸 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여기 그렇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관리자 모드로 더블 클릭 하시면, 자, 같은 경우에관적으로 관리자 권한인데, 이거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모드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실은. 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아, 이건 라이센스 문제니까 여러분은 안뜰 겁니다. 제 컴퓨터 지금, 완전히, 이렇게 뜰 겁니다. 러닝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모드로. 요게 뜨면 이제 관리자 모드로 여러분이 카티아를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가 지금,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스탠다드를 건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툴에 스탠다드 있죠? 들어오면, 여기 드래프팅 보이죠? 저는 ISO로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렇죠? 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save as new 하셔가지고,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저장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파일 l e 하셔가지고, 드로잉으로 들어왔을 때, 요게 하나, 여, 잠깐만요. 들어오면, 이렇게 뜨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스탠다드죠. 쭉 눌러보면, 여기 USJS. 요게 보이시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ISO는 그냥 백업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자, 드래프팅. 저는 ISO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쭉 내리겠습니다. 스타일 창을 쭉 한번 키워보죠. 자그 다음에 쭉 빌라온 머티 열려있죠. 저는 신중항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딜리트 스타일 어떤 거 신중항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디폴트 하나만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어, 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 만들어 보자. 이제 활성화 되죠. 그레이트 스타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를 아, 파워포인트 여러분 안보시죠 <웃음> 죄송합니다 자 저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어떤 스타일이냐 뉴 e w BOM으로 하겠습니다 BOM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뉴 e w 누르시고요 요거는 요거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음. 여기까지는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새로운 걸 하나 추가하죠 여기다가는 뭐 써야 된다고요? 속성명을 쓰는 겁니다. 속성명이라는 게, 그럼 요 이름을 말하는 거 있죠? 요 이름. 저는 설교회사라고 쓰겠습니다. 이름 있죠? 이건 라벨이죠? 열 이름. BOM을 따지면 그표 있지 않습니까? 표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그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오토네이밍으로 되어 있으면 이 이름 있죠? 이 이름이 그냥 여기로 들어옵니다. 굳이 이름 안 바꾸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자, 저는 폭은뭐 너무 큰것 같아요. 그렇죠? 다단한 25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었죠. 또뉴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설계자 25 그대로 쓰겠습니다. 또 계속 만들어 하시면 돼요. 검수자 이렇게 하시고, 또뉴 HR 랭스, new, ver length, new, 그 다음에 length, new, 그 다음에 volume, new, 그 다음에 material, new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weight,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저장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지금 ISO 스타일에다가 이게 정의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도면 칠때꼭 ISO 스타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조금만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다드에서 지금 드래프팅에서 ISO 지금 변경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요, save as new 있죠? 요거 누르시고,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그 카티아 세팅 파일이 있는 그 밑에 오면 드래프팅 폴더가 만들죠. 그게 저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 여기서는 저는 뉴 뭐, 언더바, BO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XML, 환경 설정 파일. <웃음> 죄송합니다. 어, extensible markup language죠. 환경 설정 파일인데, 그럼 요기만, 요거만 저장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게, 모든 세팅 내역이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 됐죠? 예, 이렇게 스탠다드 저거 드래프팅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BOM 이렇게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만들어져 있는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그 다음에 어셈블리 파일 있죠? 계속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저는 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파일 유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IS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만든, UOPOM 스타일도 있다는 얘기예요 용지 규격은 또, 이렇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A2,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등각 뷰로, 이쪽에 가셔가지고,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프로퍼티에서 1대2로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자, 요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미스다, 이제, BOM을 치면 되겠죠? 자, i n s e 이션 여기 advance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습니까? 내가 만든 BOM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케이. 클릭, 아이고, 클릭, 클릭, 야, 클릭.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훨씬 더 빨리 정보들을 추출해 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 선생님, 여기 뭐또 이런 생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 <웃음> 이걸못바고요이 정리를 못바고요 뭐 유튜브 좀 찾아보십시오. 제가 올린 그 유튜브 동영상 중에, 어, 유튜브에서 신중한 컴퓨터 학원 치시면 아마 카티아 관련 동영상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렇게 스탠다드를 건드려가지고 기본 폰트 네임을 변경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참고하신다 그러면 예, 스타일도 예, 글꼴도 다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어떻습니까 어드밴스하게 여러분의 BOM 스타일을 수정해라 이런 얘기죠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은 막몇 번에 걸쳐가지고 몇 시간 동안 끙끙댈거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우스 한번 클릭으로 빠이빠이 나 집에 간다 이런거죠 그럼 여러분의 그렇죠? 프라이드와 여러분의 월급도 짜잘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런게 재미죠 이런게 이제 여러분의 어떤 기능을 알아간다는 재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강이 걸쳐 가지고 이렇게 BOM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더 창의적인 어떤 BOM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든 BOM 자체를 엑스포트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거 자체를, 물론 또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터 BOM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걸 추가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있어요. 프라프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또, 고정된 게 아니니까, 파일마다 또, 분명 파일마다 새로운 속성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